안녕하세요. 네. 위드 스피치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왔기 때문에, 어, 오늘 오전에 수강생님들이 몇 분이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전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즐겁게 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스피치 교육에서 배웠던 부분은 바로 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피치 수업을 했습니다 어, 이미지를 갖추고 스피치를 한다는 라거 어, 스피치에 자신감과 그 다음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강생님들께서 스피치를 할때 제스처를 사용해서 스피치 하는 것을 일단 어려워 하셔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코칭을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 강조하기 위해서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방법도 어, 한번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표정입니다 어, 표정을 어떻게 하고 스피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네 <웃음> 스피치를 할수 있는 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청중에게 호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연습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피치를 할때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스피치를 할 때는 손 제스처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 표정을 짓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어, 스피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교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드 스피치 학원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드 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이었습니다.